코로나 1 9 때문에 시민분들 많이 못 만나요 온라인상으로 이런 걸 해보자 기발하다 뭐 이런 한 열흘 남짓 되는 기간인데요 2 7 7 5건이십 300명, 오원들에들에게는오건 이십오 건 이십오 가 이십오 건 이십오 건 이십오 건 이십오 건 이십오 건이 다시요 단식에 막 열린 티와 직접 통솔 몇장 방에 관한 하나는 양육비 관련된 두뭐 번째 아이은는빌를 잡히는 에 따라 가격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 지금 이게 잘 어울리는 법안이라고 어렵겠다 <웃음> 역사 왜곡 금지법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포해야될 일이다 우리 우리 쉽지 안 이렇게 죽지 않을 수가 요우리들의 미디어 해적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니다 안티오 역시 국회의원 시는중 안녕하세요. 네 아이들 무슨 두 아들 이 아빠입니다. 보이시나요? 저거 까고 파이팅 국회의원 시키셨죠? 오늘 영상은 첫번같아요더큰거 나와요? 비행기가 등장. 국회의원 시키신 분 있다라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너무 좋았어요. 날씨 다 싸게 부과 되고 있어서 는거 아니고 어디에 있던 걸 떼오신 거. 일단 전준비니다 만드는 시간만 남았어. 꼭 맞는 법안들 하나하나 신으실수 있도록 어, 괜히 먼저 시켰어그거 어떡하라고요. 딱세 번은. 네대를좀좀좀좀좀 양주 이행을 국가가 대신 기부을 하는데요 네, <웃음> 네 이제 사대문양으로 사장님 운동 대속과서7일곱 개소 중에 스물 개소까지 이행을 해보는 열매 도피실 국내 가장 더 자동으로 란다 태양과 국산 태양과 명단 강의 인정받으려면 합리적이라고생각하합니까 특히 학과 법상 만족을 수월 정도 승희 씨는 통일을 현재 바대는이 주도하고 남반에좀 보지. 이 어려운 상황입니 진짜... 좋은 거야. 뭐야, 형이야?